법사관들 기자회견이 진행됐 지금 김수건 의원이 뛰어오고 있어서 이 여기 앞에 보니까 1분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0초만 있다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함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나왔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감사 관련 언론 대응을 보고하는 문자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어제 오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회의에 배석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회계에 오늘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우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고 문자 보고를 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활동을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최재의 감사원장에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기관이라는 지난 발언이 실언이 아닌 실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원은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 서해 감사가 서해 감사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국정기획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 질서, 문란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문자메시지상 또에 주목한다. 이는 이 수석이 감사원의 언론 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총장이 이수석에게 감사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보고했음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수 있다. 보고의 상대는 국정기획수석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저, 정부 여당 인사에 발언 직후 감사가 착수되는 사례가 많았다. 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이러한 감사가 국정기획의 차원에서 마련되었음을 늠미 짐작한 후도 남습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 독립운영헌법기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다. 대통령실 부속실로 전락한 감사원의 현실에 많은 국민이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감사원발 국정농단의 주범 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라 특히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둘째 감사원발 국정농단을 방조한 체제의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셋째 현재 진행중인 정치감사 보복감사 하청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육착관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다음 주 12일로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각하게 밝혀낼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22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최지영도 밖에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